팔자주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팔자주름은 보통 코부터 입가 옆쪽으로 이렇게 팔자처럼 모양이 있다 그래 팔자주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주름이 보통 사람들은 여기다 필러만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리프팅을 한다든가 그런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팔자주름이 생기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젊은 사람한테 쑥 들어갔다면 사실 그건 노화 때문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팔자주름을 구성하고 있는 밑바닥에 있는 뼈가 쑥 들어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모양이 그렇게 보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필러를 넣어야죠 근데 이렇게 된 분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노화가 겹쳤다 그러면 필러도 놓고 아니면 지방이식도 놓고 그다음 리프팅으로 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때는 이분이 팔자주름이 심해 보이는 원인이 구조적인 원인인지 노화로 피부가 떨어져서인지 그리고 뭐 주름이 날카롭게 잡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돋아 올리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리프팅 하는 거 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환자분은, 폐인 경우, 그러니까, 도다 올려야 되는 게한7 정도라면, 땡기는 거는 3 정도입니다. 그래서, 7대 3 정도의 배, 배율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7만 해도 효과는 꽤볼수 있으니까, 먼저, 폐인 것을 도두는 걸 먼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주름은 폐인건 별로 없는데 이 살이 뚝 떨어지면서 거기에 적체돼 있을 때는 환자분은 리프팅이 7리고그 다음에 폐인거는 3 정도 밖에 안되니까 일단은 한 가지 먼저 해서 큰 효과가 있으면 거기서 멈추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걸 우리가 다 투입할 수 있다고 해서 100을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을 투입해서 열을 얻는 것보다는 3 정도를 투입해서 칠8을 얻는 게 훨씬 더 어, 영특하고 영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 팔자 주름의 해법을 스스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어, 난 나는 필러 해야 돼요. 나는 리프팅 하려고 왔어요. 이러지 마시고 팔자 주름이 고민이 되신 되는데 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 제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맞는 해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임상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테니까 편하게 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라고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이런 이런 컨셉에 의해서 수술 전후를 몇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